더워 씨. <웃음> 아우 세진아 나 이렇게 이렇게 한다 널참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참 말을 못한다 안녕하세요 먹불이 엄마입니다 50대인 저와 30대인 저희 딸아이의 화장대를 한번 공개해보려고요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는 화장대 위에 뭐 많이 올려놓는 거 싫어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요 정도에서 화장대에는 요 정도밖에 안 올려놓고요 거의 이제 뭐 서랍에다 놓고 쓰거든요. 그래서 서랍에다가 제가 이렇게 놓고 쓴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쿠션이 많아요. 이렇게. 엄청 많죠 쿠션이 저는 이렇게 좀 많아요 그때그때 그때 이제 잡히는 대로 쓰는데 저는 약간 좀 유분기가 없는 스타일이라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요건거 같아요 요게 좀 바르고 나가면 애들이 좀 얼굴 오늘 되게 화사하, 화사하다고 그런 말 많이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랍에다가 놓고 쓴답니다 화장할 때 제가 이제 면봉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섀도우 같은 거뭐 섀도우 같은 거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뭐 제가 이제 비금속 같은 거 제가 지금 한 것도 이 스와로브스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 대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서랍에서 꺼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해 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이제 화장품 선물로 들어오고 그런 거 여기다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쓰고요.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구입한 렌즈에요 50대 되면은 눈이 많이 이제 노안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제품을 구입해서 한두번 써봤는데 정말 세상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못 쓰고 가끔 모임 나갈 때 안경 쓰기 싫을 때는 이거 이제 렌즈 끼고 나가요. 그리고 제가 바르는 루즈. 50대 루즈 뭐. 그리도 이거는 이제 컨실러인데 그때그때 그때 이제 사용 방법이 조금씩 틀린데 음향 이제 주기 위해서 조금씩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잡티 같은 것도 잘안 보이게 하는 데는 또눈 밑에는 뭐 분홍색 쓰고 뭐 그러는데 제가 가끔 쓰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뭐 비싸진 않은 거예요 저는 비싼 화장품 잘안 써요 그리고 얼굴에 잡티 같은 거 이렇게 커버할 때 이게 제일 저렴하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딸아이가 이게 사다 줬어요 이것도 좋다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요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대 공간을 많이 쓰고 싶으면 요거 빼서 또요 위에다 뭐 올려놔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는 뭐 화장대도 좋고 그래서 요 위에다가 어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세트로 그리고 여기 서랍에는 제가 이제 섀도우 여기는 제가 즐겨 쓰고 있는 섀도우 네. 구통이에요. 그이 뒤에는 이제 쪽집게 같은 거 눈썹 뽑을 때쓸 거고요. 눈썹 정리할 때요 뒤에는 눈썹 정리할 때쓸 쪽집게고요. 이걸로 바르면은 땅구멍도 되게 커버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을 많이 갖기 때문에 여기 아이라인 제품 그 다음에 여기는 펜슬 이렇게 해서 제가 네네 네 개로 이렇게 종이 잘라 갖고 이렇게 네 개로 나눠 남아, 놨어요. 이거. 여기 목욕탕 쉐딩 쉐딩 할 때는 여기 와서 어 쉐딩하고 하이라이트 여기 바르고 하는데 저희 이제 딸아이가 제가 눈이 나쁘니까 여기다 이렇게 다 써줬어요 요걸로 쉐딩 저는 넣고요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요거고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어 쓴지 지금 제가 아까 랑카스타 분 얘기했는데 저 이걸로 하이라이트 넣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산, 저기 산지가 제가 30대 초반에 샀거든요. 되게 오래된 거죠. 제가 요것도, 어, 요거 쓰고 있고요. 그 절딸이랑 저랑 이제 렌즈 같은 거. 요 위에. 이건 목욕탕. 서랍에. 제가 오늘 이렇게 30대하고 50대의 화장들을 한번 공개해 봤어요. 잘 보셨나요? 이상이었습니다. 먹풀이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